내일이 딸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네요. 이놈의 주식증이 주말인데도 새벽 6시에 눈이 따져서 이렇게 컴터앞에 앉아서 어제 잠들면서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추억으로 돌리려고 주저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골인하고 신혼의 재미도 일개월 가량이었고 그 다음은 다들 아시듯이 먹고사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더군요. 월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연애할 때 여행도 많이 못다닌 관계로 아기는 뒤로 미루고 2년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재작년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시도는 했으나 생명이란 게참 신비하고 오묘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경험 몇번 아니면서 더 어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나름 어렵게 재작년 말쯤에 아기를 가졌어 둘이 부둥켜 안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예정일은 작년 8월 20일쯤 되어서 와이프가 먹고 싶다면 새벽이라도 달려가 사오고 구하기 힘들다는 과일도 결국은 구하지 못했으나 백화점을 돌아다닌 기억이 새롭네요.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갖고도 회사를 다니는 와이프를 보면서 시어 내가 더 벌면 되지 라는 말만 할뿐 뚜렷한 대책이 없어 새벽 일찍 출근하는 와이프 뒷모습을 보면서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은 임신 5개월 만에 조산신호가 있어 병원 일주에 입원한 뒤 집에서 쉬게 되었고요 와이프 회사에서 월급의 50%는 지급되었으나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만원이란 돈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것이 없어지면 생활이 조금씩 삐끗하게 됩니다.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회사일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래 심는 기분으로 빵을 먹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 당시 밤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제한적이라 아시는 분 가게 룸사롱 집에인과주차도우미 등등. 새롭고 저한테는 인생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기억들이라 추억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몸은 힘들어도 행복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같던 생활이 8월 달 예정일인 아기가 한달 일찍 7월 20일 날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마트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저희 부부로서는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부려부려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라고 해서 정말 뭐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전문 여성 병원이긴 하지만 인큐베이터가 없고 저녁 당직 선생님이 젊은 분이라 겁을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상계백병원의 인큐베이터 자리가 있으니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을 보고 마음의 안도를 쉬고 있던 것도 잠시 10분만에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와이크와 그 옆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죄송합니다.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네요. 욱한 마음은 몇살이라도 잡고 싶었으나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또 서둘러서 중계의지병원까지 가서 다행히도 인큐베이터 자리가 하나 있어 그때가 12시가 넘었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 7시경 아기를 낳았습니다. 체중 2 1 k g 에한 달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그 전날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을 찾아 애매던 생각에 아기 생각은 안나더군요 다행히 자연분만이고 아기도 미소가인데 비해 건강해서 3일 만에 태어을 하게 되는 날 그래 이제는 집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아기 잘 키우면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짐 정리를 하고 퇴원 수속 받고 와이프는 퇴원 마지막 날엔 산모들 모유수유 등등 교육을 받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나왔는데 30분이 지나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뒷목을 스칠 때쯤 울면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와이프를 보고 왜 그래 물어보자 오빠 우리 하령이가 기가안 들린데 어머 이란 제게 궁하고 마음이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무식하고 경우 없지만 담당 이사가 치유하는데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때를 써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선생님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죄송했습니다. 암튼 아기들의 정확한 검사는 3개월 뒤에 한다는 모진 말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며칠 아기라 씨름하다 보니 그 부부의 생각은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아기가 웃으면 셋이서 같이 행복해하며 웃으면서도 웃음 끝에 찾아오는 불길한 생각들. 휴, 하지만 그런 배부른 생각도 잠시. 아기가 68일이 되던 날 매서운 늦가을 바람에 감기가 걸려서 그냥 감기인 줄만 알았던 무식한 부모 때문에 모세기관지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달 일찍 2.26k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나 엄마 저또빨 힘이 없던 아기는 68일 동안 잘 먹지 못해서 보통 아이들처럼 잘 크지도 않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3분이 2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발에 발만큼 큰 주사 바늘을 찌를 때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아이 출산 때부터 너무 지낼 땐 우리 부부로서는 그 주사바늘이 우리들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면서 일주일을 보낸 뒤 다행히 완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작년을 보낸 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주식을 잡았던 저는 작년 12월부터 근 7개월 동안 접었던 책을 펴면서 투자여행의 기차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매매원칙들과 다른 외부 요인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다르게 욕심을 부리며 또 아니면 뭐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고 원칙 없이 2개월 동안 매매를 했습니다. 결과는 말을 안 해도 뻔한 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 뻔한 급등주의 꼭지에서 수익을 보려고 했고 안정적인 우량주보단 급한 마음이 대변해주듯이 세력주 테마죠 저, 올초 두 달은 저의 6년 주식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실을 보고 들어오는 날, 하루 종일 아기한테 시달린 와이프가 짜증을 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알았지만, 그 짜증을 받아줄 만한 마음에 여유도 없어지더군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새벽에 아기가 일어나 제 얼굴을 보면서 시익하고 웃을 때는 한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혼자 한강에 가서 나쁜 생각 먹고 간 것은 아닙니다. 소주에 새우깡을 먹으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도 많이 해봤습니다. 2개월의 힘든 생활과 투자여행이 이어갈 때쯤 출산휴가를 마친 와이프가 다시 출근하면서부터 와이프도 얼굴이 밝아지고 다시 예전 생활로 조금씩 돌아갈 때쯤 저의 무모했던 투자여행도 끝이 나더군요 지난 3월달은 별다른 매매 없이 접었던 언제나 나에게 지휘가 되었던 책들을 보면서 하루 4시간씩간 자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초에 무모했던 2개월의 시간을 메꾸면서 물질적인 수익을 떠나서 다시 행복한 투자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이쁘게 커진 딸아이를 보면서 더큰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돈이 많아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집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행복의 그릇이 다르듯 저희는 지금 상황도 행복이라 여기면서 살고 있고 내일이면 처음으로 딸아이의 생일입니다. 어제 저녁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흠. 여러분 주식이란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줄수 있지만 반대로 빈곤과 정신적인 빈곤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무서운 놈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주식에서 찾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며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이 행복해야 투자여행도 행복해지며 수익도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려운 장에 심란하실 텐데 쓸데없는 말을 주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대 상승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무기에 기름치고 닦고 해서 그 시기에 즐거운 투자여행을 하시기를 바래봅니다